잘 맞지 않는 사주 있잖아 이렇게 사진 봤을 때 되게 인자해 보이시는데 거만하고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 자기의 속하고 겉이 다른 분? 그 얼굴에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자식도 자기 손에서 놀아야 돼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없어 엄마 고집도 만만치 않지만 아들도 만만치 않아 안녕하세요. 회의,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알았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 사주 있잖아. 귀티나고 사람이 좀 인정이 있어보이는 얼굴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분은. 거만하고 어떻게 보면 욕심도 많고 자기의 속하고 겉이 다는 분?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아들이나 신랑한테 굽히고 살아요 그런데 절대 그럴 분 아니에요. 욕심도 많고 남들이랑 이게 소통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주변에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계속 부딪혀야 돼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자식의 덕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식의 덕이 많지 않은 사람 근데 그 얼굴에 그 양면을 다 얻다 버리는지 몰라 신면으로 이렇게 뭐 싸우고 이럴 때 보면 그 얼굴에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되게 뭐 인자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사진 봤을 때 되게 인자해 보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욕을 먹고 살 거야 아마 그 정도로. 그분이 좋진 않고 인간의 관계가 그분이 잘 되지 않는 분이잖아요. 있 자기가 우선이 되고 욕심도 많고 자식도 자기 손에서 놀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없어. 내가 자식이나 남편이랑 이분이랑 얼마나 잘 맞는지 내가 한번 볼라 그래. 근데 맞지 않아요. 식구들이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각자 놀아야 되는 집들. 그래서 봐봐 하나가 튀어나가라는 형국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랑 부딪히면 엄마랑 한집에 살지 못하고 퉁 나가야 돼. 근데 또 아들을 손에기 잡으려 그래? 엄마 마음대로 흔들려 그래? 절대 되지 않아. 여기는 각자 놀아야 되는 집이야. 살아도 각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장이 강한 사주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살면 은 이분한테는 노후에 좋지 않고 이분은 몸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특히 조금 야박한 데도 있어. 근데 여기는 다 각자 놀아야 돼. 요즘에는 아드님하고도 티각태각을 많이 해놔 봐. 뭔가 갖고 싸움을 한다 그래. 그래서 지금 치각치각을 하고 있대. 많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아들 고집도 못고 엄마 고집도 만만치 않지만 아들도 만만치 않아. 아드님도 좋아 보이기는 해도 똥고집이 있어. 그래서 각자 놀잖아이집 식구들이. 한거 같은데도 각자 노는 집이야 올해는 어떠신 근데 올해는 잘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그 아드님도 고집이 만만치 않다 그랬잖아 내가 잘못하면 지금 올해 내가 뭔가가 변동수가 있어서 이게 조금 조심해야 돼 근데 엄마하고는 너무 소통이 너무안 돼. 이 엄마가 고집이 너무 세 자기 주장을 내세우잖아 이렇게 근데 보기엔 되게 인자해 보시는데 엄마가 남들 보는 보는 거 하고는 이중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겉하고 속이 너무 다르신 분이라고. 이런 분은 며느리들 보면 시집살을 너무 많이 시킨단 말이야. 며느리도 자기가 자꾸 살라그랬단 말이야. 재인사 중에 박성 씨가 쓰러져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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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틀린 부분이라는 얘기야. 얼굴에는 되게 인자하게 보셨네, 보이잖아. 아까 사진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욕심은 뭐 나이 먹을수록 좀 내려놔야 돼.